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에서는 거의 한달 반이 넘게 락다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태국 사회 일각에서는 태국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을 앞두고 태국 코로나 상황관리센터에서는 규제 조치 완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막혔던 태국 국내선 항공편들도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항공과 어느 지역 노선들이 재개될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소식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태국 정부 코로나19 성황관센터 발표에 따르면 8월 25일 확인된 사망자가 297명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누계로 만 명을 넘는 1만 8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신규 감염자는1 8,407명이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17세에서 104세까지의 남성 151명, 여성 146명을 포함한 297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방콕 99명, 사무프라깐 41명, 아유타야 16명 사무사콘 15명 촌부리 11명, 빠툼탄이 10명 순으로 이어졌으며 주로 방콕과 인접지역에서 많은 감염자와 함께 사망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감염자 대비 사망률은 0.91%였습니다. 국적별 사망자는 태국인에 이어 이주노동자가 많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은 오는 8월 30일 새벽 4시일기에 영국의 해외여행 레드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최근 심각해진 태국 내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률과 변종 유형의 영국 내위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의 공중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에서 높은 발병률과 새로운 변종의 발병을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감염 위험 평가의 수는 더욱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6일 게시한 영상에서 미국이 태국 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악화되자 태국을 여행 금지 국가 명단에 추가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태국의 레드리스트에 남아있는 한 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영국인에게 엄격하고 그리고 값비싼 새로운 규칙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8월 30일부터 태국에서 영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더욱 엄격한 제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국에 입국하려면 그들은 영국 또는 아일랜드 국민이어야 하며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는 영국여행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2회의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검역호텔 패키지를 예약하고 승객찾기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가 지정한 검역호텔에 머무는 기간 동안 최소 2000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에 도착하면 관리되는 검역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하고 검역 1일째 또는 2일째 코로나 검사를 받고 8일째 또는 9일에서 10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태국이 레드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태국을 방문하려는 영국 방문객의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영국의 자국민 해외여행 제한그룹인 레드리스트 중 영국인들의 인기 여행지 국가들로는 태국 외에도 세이셸 터키, 몰디브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는 영국의 그린리스트로 옮겨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인원들은 더 이상 격리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영국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추가 요구사항은 본 영상의 게시글에 해당 링크를 삽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중 조달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은 1480만 회분입니다. 해당 내역은 신오백 650만 회분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580만 회분 미국 정부로부터 기부받은 화이자 150만 회분 현 태국국왕 여동생 줄라폰 공주가 설립한 의료 연구 교육기관 줄라폰 로얄 아카데미가 수입한 중국 신오팜 100만 회분입니다 한편 9월 전망은 신오백 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700만 회분 화이자 200만 회분으로 총 1500만 회분이며 10월부터 12월은 아스트라제네카 2100만 회분 이상 화이자 1800만 회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건부 질병통제국의 오팟 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측과 협상한 결과 국내에서 접종용으로 9월에 10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에는 총 7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시암바이오사이언스가 태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도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측에 의해 일부가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팟국장은 2022년 조달군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3차 접종의 2개 그룹 접종에 중심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보건부와 화이자 태국법위는 화이자사의 mRNA 기술에 의한 코로나 백신 1000만 회분을 추가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7월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구입 계약으로 인해 구입 물량은 총 3000만 회분으로 올해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가 기증한 화이자 백신 150만 회분이 7월 말 태국에 도착해 의료진들에게 세 번째 부스터샷으로 접종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 시노백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진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나오고 있어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며 MRNA 백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태국 보건부 장관은 현재 화이자 백신 예약에 대한 스팸성 메시지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태국 보건부 측에서 화이자 백신 예약을 받고 있으며 예약시 선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메시지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현재 화이자 백신 예약에 대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접종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 시민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더불어 화이자 백신 접종은 빠른 시일 내로 일반 시민들도 접종이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스팸메시지를 받을 시에 즉시 핫라인 1 4 2번으로 신고하고 덧붙였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방콕 시내에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홍사건 방콕시 대변인은 방콕시가 다음주부터 이동식 백신 접종소 BKK 모바일 백신 유닛을 운영할 예정이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이 버스 형태의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통해 마을 앞 그리고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콕시 대변인은 이동식 백신 접종소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장비, 의료용 침대, 백신 저장고, 제세동기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백신을 접종받으러 오는 시민들 들의 불편을 감수시 백신 접종 인원 분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거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상황관학센터는 8월 27일 금요일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발령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는데요. 회의 후 오후에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심각한 29개 지역을 나크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적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폐쇄된 것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보건부 장관이 주요 산업 9개 사 대표와 만나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고 수만 개의 기업이 폐쇄된 상황에 처해 사업 재개나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미국 질병관리국과 태국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초에 열린 회담에서 태국은 코로나1 9와 공존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전략변경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최고 수준 엄격통제 지역 다크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던 2 9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당 내에서의 식사를 금지했던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최고 수준 엄격통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내에서의 식사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 좌석의 75%까지 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5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 또는 고객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승객수를 75% 이하로 제한하고 승합차의 경우는 환기를 위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정차해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이발소는 단 1시간 이내로 영업이 가능하며 마사지는 발마사지만 가능합니다 아직 수업을 하지 않은 개방형 교육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회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방콕 교육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공중보건부가 결정합니다 야외 경기장은 저녁 8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9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현행과 동일한 규제 조치가 이어집니다. 야간 9시부터 이일 새벽 4시까지 외출 및 야간 통행이 금지됩니다. 25명 이상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저녁 8시까지 폐점해야 합니다. 백화점 쇼핑몰 커뮤니티 몰 등은 저녁 8시까지 폐점해야 합니다. 학원, 영화관, 스파, 놀이동산, 워터파크, 피트니스센터, 체육관, 수영장, 회의실 등도 여전히 영업이 불가합니다. 다크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29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종존에 게시한 영상에서 자막으로 안내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클릭하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태국 국내선 항공편들의 잇따른 운항 재개 소식입니다. 먼저 방콕에어의 국내선 재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푸켓 샌드박스 모델과 사뮤플래스 모델이 진행 중인 태국에서는 이두 곳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을 개시하였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푸켓과 사모이구간 운항을 8월 4일부터 중지했으며 다른 지방으로 가는 국내선 운항을 중단시켜 사실상 항공편으로의 지방이동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모델로 태국에 입국한 관광객들이 일정 기간에 지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마치고 방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준비된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버스를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육로로 방콕으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 0일부터 시작된 푸켓 샌드박스 7 7 모델은 푸켓 인접지역인 카오라 피피외에도싸무이도 이동할 수가 있어 편안한 이동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방콕항공은 태국 민간항공국의 허가를 받아 8월 25일 27일 그리고 30일 푸켓 꼬사무이 구간 운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꼬사무이 및 꼬팡안과 꼬따오의 사무이 플러스 모델을 이용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87명이 꼬사무에 이 도착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최신 발표에 따라 타이 비에젯 항공은 9월 1일부터 방콕 수완나품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서비스 를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영자 언론 매체 더 파타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 비엣젯 항공은 2021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약할 수 있는 499바트의 웰컴 백스터 스카이 프로모션 요금을 제공합니다. 단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해당 요금 조건은 세금 및 수수료, 할증료가 포함되었습니다. 탑승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 프로모션 티켓은 방콕 수완나풍공항에서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크라비, 나콘시타마락, 하디아이, 수라탄이 콘켄, 우돈타니로 가는 타이 비엣젯의 국내선 노선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켓과 우본 라차타니, 푸켓과 치앙마이간의 왕복항공편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치앙라이에서 하디아이 및 푸켓까지의 왕복노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그리고 푸켓과 우돈타니간의 노선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이 프로모션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파타야뉴스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프로모션 꿀팁을 덧붙였는데요. 특별한 경우 타이 베젯의 스카이 펀 회원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모든 티켓 구매에 대해 2배의 마일리지 펀 코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 코인 제도는 10바트씩 지출할 때마다 회원은 2개의 코인을 받게 됩니다. 종전의 펀 코인 제도는 일반 요금에 대해서는 1개의 코인을 지급합니다. 펀 코인은 다양한 할인 보상 및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타이비에젯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전에 www.vjetair.com에 i e t 접속하여 회원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행 날짜가 2021년 9월 1일부터 30일인 타이비에젯 국내선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만 여행 제한으로 인해 여정을 수정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0일까지 새로운 출발 날짜로 여행 날짜를 무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불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향후 사용을 위한 티켓의 가치를 크레딧셜로 유지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은 www.vh.com 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전국에 장마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한층 다가선 느낌입니다. 벌써 8월 한 달이 눈 깜짝할 새에 훌쩍 지나가는데요. 남은 한 달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